말다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소이수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투수감사주일입니다 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두번 봄철에는 맥주감사주일,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죠 이 감사신앙을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거다 이 감사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제가 얻어서가 아니라 어 무엇을 내가 결실을 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되어져 그냥 감사가 일어나 그 심령이 정말 복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신앙은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복이 감사신앙이라서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 신자들이 감사신앙으로 무장해 있을 때 세상을 그더는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감사신앙을 뼈삭갈까 감사신앙을 무너뜨릴까? 감사신앙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키고 변질시킬까 여기에 골똘하한 자가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이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수감사 헌금 내는데 얼마 낼까? 이걸로 혹시... 싸운 부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우스갯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 집사님 부부 가운데 감사줄 헌금을 얼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심하게 다투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한 걸 제가 언젠가 들었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막 살아서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 이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인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와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대 역대 왕 가운데 굉장히 선한 왕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왕,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뭔가 조금 삐그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왕으로 재직 시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수르 산해립이 대군 18만 5천명을 이끌고 당시 아수르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치러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 대군이 빽빽이보유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내립이 던진 그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건져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건진 밖에 주옵소서."라고 히스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명을 하룻밤만에 다 멸하시는 그래서 유다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도움심으로 위기에서 구출함 받는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왕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될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넌이 병으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탁 마주대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 죽을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현대인의 성경 분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항상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언제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스기하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늘 충성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주님을 기뻐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구해주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자의 그 기도의 심정을 여러분 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그러나 주여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저 이스키아가 남의 기도 같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 어떤 죽음의 선고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저런 간절한 기도가 막 몸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사야 38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 너는 다시 이스기야에게 가서 일러 주어라. 내 조상 다윗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숨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저도의 마음속에다 언제나 이스기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신방갈때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이스기아의 간절한 심령이 내 기도 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받은 것처럼 이 위경에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도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의 설교 본문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택한 것은 히스기야가 응답 받았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제가 히스기야의 부문을 택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죽어버리면 감사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는 찬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감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저 무덤 속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한번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죽게 감사하며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덤 속으로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감사하려야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기도를 보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아하, 감사는 살아있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죽음이 왜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왜 그렇게 슬픈 거죠? 그 죽음 앞에 제 마음을 왜 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내게들 떠날 때 아마 많은 감사거리가 생각날 거예요 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감사해야 했었는데 왜 내가 그 일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죽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무덤 속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희석이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큰 어떤 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있으면 반대로 영혼이 살아있으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살아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그 영혼이 정말 그 안에서 꿈틀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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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고 알도록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영이 내 영혼에 살아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봉경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폐암 그러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하는 가운데 제가 위로하기보다 집사님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야 이거 나만 듣기가 너무 이게 좀 아까웠어요. 야 집사님의 이 입술에 살아있는 감사 지금 폐암 거의 말기가 되어 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감사가 나와가지고, 주사님,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 중에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날 주사님이 조금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 여기서 한자꾸 나는 나누기 힘들다고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 중에 주사님 입술에서 나온 감사를 제가 글로 받아 적어 봤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달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약에 의존하는 마음도 없고요 폐암이 머리 호파까지 퍼져 있는 상태예요 사기 중에서도 좋지 않고 심한 상태지요 그럼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렇게 고통이 많지 않아서 감사해요 항암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들죠 가장 힘든 것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는 것 하지만 힘든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감사하죠 이번에 병원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활동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불편해도 너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몸이 너무 힘들 때 숨쉬기도 힘들 때 누워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편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감사가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늘 편합니다. 교회 힐링 사역팀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게 느껴져요. 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원인은 모르지만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는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시험당하지 않도록은 기도합니다 병 때문에 시험에 너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저와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지요 그리고 몸이 아프지만 입으로 마음으로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을 주세요 아프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양식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손님들에게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릅니다 손님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새날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믿음이 조금은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웃어요 예전에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몸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나님 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늘 하루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죠? 그 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 집사님의 심령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폐암 말기로 지내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만 하면 감사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용이 살아있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이추수감사주일은 결실이 풍성해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해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흑자를 많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하자고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될 해가 더 많을 거예요 추수감사절기만 해도 언제 감사절기를 지키면 좋지라고 생각했을 때아 추수 끝난 후 이때 감사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하고 정한 것 뿐이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결실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라 출수할게 많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해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을 많 만나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한해 동안 어떤 처지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어움을 만나도 포회사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절기 때가 되면 이번 추석 감사 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 가운데 절기 헌금을 힘있게 합시다 제가 그 설교를 잘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래도 주수감사줄 증거는 그래도 1 1조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에서 올라오는데 매년마다 감사한거 봉투 팔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했어요 강구 시간이 조금 하지요 이분 주수감사줄도 지난주 강구 시간이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는 흥금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맞잖아요목사님또 헌금 설교하네? 마음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감사헌금을 강요하듯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오시라고 전도하면 헌금이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주님은 저에게 책망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떤 책망에 너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그말 하기를 왜 어려워하냐 왜 어려워하냐 성도들의 복은 힘을 다여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복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왜그말 하기가 어렵냐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이 힘을 다여 감사하는 것인데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혹시 그 길을 막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식었다면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감사가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아 지금은 솔직히 감동이 없어 감사주일이 돼도 그냥 즐기라고만 알고 있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뜨거운 감사가 식었고 없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지금 영이 둔감해진 거예요 내 영이 굳어진 거죠 예전에는 막 뜨거운 때가 있었죠 뭐든지 감사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는데 아깝지 않고 이런데 언제부턴가 이 감사 즐기는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계속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기면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감사드릴 게 뭐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욥을참소했죠욥을 참소하는데 마귀가 놀린, 가진 논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논리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욥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조금만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금방 하나님 대들고 거부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요업이 자, 요업에게 하나님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요업을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업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업의 재산을 다 빼앗고 열람의 모든 자녀가 죽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업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업기 1장 21절에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그두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건 요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욕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저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욕의 상황이 더안 좋아집니다 재산, 자녀, 이제는 자기 몸에 이제 사단에 이제 관계가 들어옵니다 몸에 악창이 나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몸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가 보다 보다 못해서 악담을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욕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악담이죠 이거 죽어빼라는 거예요 이때 욕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또 반응한 줄 아세요? 욕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재앙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기적입니다 그요의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앉았잖아요 그럼에도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요에게만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잘 되니까 네가 감사하는 거지 어려워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금방 떠날 걸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처지가 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마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 회심의 미소를 띄고 징글징글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감사가 무슨 감사야? 이런 낙심의 말이 나오도록 확신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자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감사주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에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영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다 예. 보여주는 날이다 예. 그 마귀에게 대답하고 선포하는 날이다 예.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무슨 예. 소리하고 있어 무슨 장난치고 있어 이닥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예.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여러분 이 날이 오늘입니다 마귀는 확신 다 가지고 맞잖아 봐 저거 봐 감사 안 나오잖아 억지로 하잖아 다 예수님의 미소를 갖고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 마귀에게 정말 한방 네. 먹여뿌린 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의 어떤 어, 표정이고 믿음의 완성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게 만들고 염두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음,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무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감사, 한 번의 감사, 일회성의 감사, 여기가 아니라 꾸준히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제가 질문하고 상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골로세스에 보면 어떻게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니냐고 마귀를 날마다 막 먹여버리는 그래서 아이고 저자에게는 건들 수가 없다 하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골로세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발이 근거하면서 무을 부탁하는가 하면 그리스의 평강 예수 그리스의 샬롬이 너희 마음,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샬롬이 넘치도록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확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주장의 뜻이 뭔가 하면 조정하다 중재하다는 뜻이에요 컨트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성이 내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이쪽으로 늘 기우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조정해 준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중지해 준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해 준다면 그쪽으로 기울지 않고 감사하는 쪽으로 불평적으로 기울 거냐 감사한 쪽으로 기울 거냐 이걸 조정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의 평강이 그것을 컨트롤해 준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죄성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령으로 누가 예수 그글도의 평강이 조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탐이 났습니다 야 평강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평강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어라 내가 너에게 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평안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한순간에 바싹 깨어지는 평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먼저 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기도가 있다 기도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우리가 절박한 기도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이 불평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음이 허망한 대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그 평강이 우리를 조정하고, 중지하고, 컨트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게 기도의 어떤 패턴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 마무리에는 감사로 항상 기도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의 샬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 박봉경 집사님이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생각이 엉뚱한 대로 기울지 않고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통증이 있고 지금 말귀가 있고 병원에서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니까 또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의 평강이 더 부어지고 더 임하여지고 저는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집사님의 상황이 더안 좋아질지라도 집사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글쓰의 평강으로 집사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욥도 똑같은 거 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아 하고 정말 침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교회 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 마음이 생각이 허물어지지 않아 도대체 이것은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보다 환경의 어떤 조건을 바꿔달라고 구하기보다 환경 조건 바꾸지면 또 염려 안할것 같아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요 상황 바꿔지면 그 상황 속에 또 불평합니다 상황 또 나아져도 그 상황 속에 또 낙심합니다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되죠 근본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환경의 변화나 어떤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염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 이 독특한 경험이 날마다 나의 삶에 간증이 되도록 하자. 역사가 되도록 하자.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새날개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의 평강이 주장하실 수 있게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아민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수까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에 서서 3장 17절에 사도바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교사입니다 난 예수 믿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뭘까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내 소속이 뭔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로 끝나지 할 것이라는 믿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은 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까도 사도바울이 그를 힘입어 따라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존재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개심을 당하여도 우리는 답답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예.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잖아요 예. 그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 해도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최상의 순간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요즘 한 번씩 나와요. 지금 상황은 내 눈에 보이기는, 보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포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도 알수 없잖아요 예측 불가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민은 우리도 예측 불어 잘 몰라요. 12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딱 하나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 요업이 그걸 알았잖아요. 요압기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딱 믿게 되면 여러분 신자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가 그렇게 불안스럽지 않아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앞서서 행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함에 나갈 때 어떤 상황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이라도 눈이 뜨여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새날개 성도들에게 영혼이 살아있어서, 우리 생활계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감사가 그 나의 신앙이 되고, 이게 생활이 되고, 아멘.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아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 생활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감사 주일날 생각나는 찬양이죠